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에게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연연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남자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황을 돌아보면 분명히 마음이 뜬것 같은데 헤어지자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남자는 여자에게 마음이 떠나도 여자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일까요? 남자 자신도 잘 모를 수 있는 남자 심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멋지고 괜찮은 남자를 제외하고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계속 여자친구와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좀 빠른 여성분들은 요 이미 그 전에 내가 짜증이 나서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해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 가끔 아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어떻게든 나하고 잘 이어가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참고 있구나라는 착각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멋지고 좋은 남자라면 그렇게 참고 기다려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아예 마음도 없고요 노력도 안할 건데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남자들이 왜 그러냐면요 아직은 필요해서 그래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좀 괘씸하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어요? 마음이 다하고 갈 때까지 다간 남자는요 지금 당장은 이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남자도 언젠가는 꼭 이별 통보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심리냐면요 일단 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마음이에요 여자가 나를 밀어내기 전까지는 굳이 내가 먼저 악역을 맡을 필요도 없고 아직은 그녀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남자들은 언제 여자에게 먼저 이별 통보를 하게 될까요? 마음도 없고요. 앞으로 계속 사귈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계속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지금 내 여자를 통해서 은밀한 스킨십이든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든 만족할 만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여자가 주는 스트레스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만족도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이별 통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성분들은 마음이 떠나면 상대에게 어떤 만족도를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근데 남자들은요. 마음이 떠나도 여자에게 만족도를 느낄 게 있어요. 그 만족도는 아마 육체적인 만족이겠죠.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떠났어도 육체적인 만족이 있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남녀가 은밀한 스킨십을 할때 서로 느끼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여자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밀한 스킨십을 허용하는 반면에 남자는 그런 생각이 없어도 스킨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선 상대가 지금 나한테 마음이 떴던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은밀한 스킨십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남자는 요 상대한테 마음이 떴는데 이 은밀한 스킨십은 있으니까 이 여자를 안 떠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남자가 은밀한 스킨십에 막 연연해서 여자를 닥달하질 않아요. 왜냐면 책임을 질 생각은 없기 때문에 여자가 원하면, 그럴 무드가 된다면 하려고는 하지만 굳이 내가 막 닥달해서 여자와 은밀한 스킨십을 노력해야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선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이 내 육체를 사랑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닥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을 나누게 됐을 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이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킨십을 리드하는 사람은 여자가 될 거고요. 남자는 요 이렇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마음이 떠난 태도를 보이고 있어도 종종 자기가 원하는 스킨십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 여자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자 입장에선 은밀한 스킨십을 허용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상대방에게 집착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예전같이 연인 같은 느낌을 조금 찾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점점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요 그냥 보너스처럼 은밀한 스킨십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좋기는 했는데 점점 나에게 뭔가 연연하고 있고 어떤 의무를 부여하려고 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느낌들이 들면서 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점점 체크를 하게 돼요. 책임질 생각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주는 어떤 요구사항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겠죠. 그 손익분기점이 도달하면서 갑자기 남자가 이별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이 상황을 내가 뒤통수 맞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 혹은 여성분들이 남자의 심리를잘 몰라서 가끔 정말 뼈아프게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는 요 이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를 달랠 생각도 없고요 그 사람에 대한 신경도 쓰지 않게 돼요 이렇게 이별을 했으면 그때라도 이 남자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좋은데 여자는 자기가 무언가를 요구해서 무언가 당대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남자가 나를 떠난 거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과를 하고 요그 마음을 잡아 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는 요 그냥 손이쁜 기점에 도달한 것 뿐이에요 자꾸 잡아도 요 어떤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핑계를 둘러대기는 하죠 그리고 정말 애절해서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 못 하시는 여성분들은 그런 남자에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요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잘 맞춰 볼게 내가 앞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게 그때 남자는요 그렇다면 다시 손익분기점이 더 내려갔잖아요 한번더 만나볼 의향이 있겠죠 근데 그 안에는 여전히 마음도 없고요 애정도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노력을 더 하지 않아도 나한테 더 많은 걸 주겠다는데 한번 느껴보자 한번 지켜보자 어차피 난 책임이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갖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매달리는 경우에 남자가 그 매달림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또 똑같겠죠 어느 시점이 돼서 남자의 손이분 기점에 도달하면 여자에게 또 이별 통보를 할 거고요 여자는요 또 그걸 잡고 늘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이별한 커플 중에서도요 남자가 전 여친에게 추파를 던지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심리라고 볼수 있어요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요 자기 혼자 실컷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전 여친이 좀 생각나서 그런 경우도 이에 해당하겠죠 자신이 이제는 전 여친을 정말 사랑하걸 깨우쳤기 때문에 다가온 경우가 아니라 가끔은 몸정이 그리워져서 혹은 너무 외로운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여자를 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남자들은 요 연애에 있어서 은밀한 스킨십을 큰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이 떠난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나를 떠나지 않고 있거나 나를 이미 떠났었는데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남자를 볼때 그가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와 함께 다시 가자는 건지 아니면 그때는 내가 필요해서 나를 잡고 있는 건지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여성 선배님들이 요 남자에게 쉽게 잠자리를 허락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요 남자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여자분들의 내 마음처럼 그럴 거야 라고 무작정 믿거나 무작정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상대를 잘 모르고 그런 상대를 위해서 난 노력하고 헌신하는 건 바람직해요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떠났고 아무 의미 없이 나를 대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면 거기에 헌신과 노력을 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냉정하게 스스로 구분을 해보신 이후에 결정하셔야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